적절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네요 올펜 볼트를 불어 팬을 탈거합니다 탈거된 오일팬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어에 나오는 메탈성 슬러지 외에는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팬을 세척 후 마그넷을 부착합니다. 신품 오일팬 가스켓과 고정 볼트 그리고 필터의 모습입니다. 신품 가스켓과 함께 준비해주고요. 신품 필터로 장착 후 오일팬을 장착합니다. 신품 고정 볼트를 손으로 살살돌려 가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하구요. 벤츠 미셔널 팬 규정 토크는 1차 토크 및 각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치에 각도기를 장착 후 규정 각도로 체결하구요. 준비한 오일은 훅스 타이탄 ATF 7234 FE입니다 C100의 미션오일 규격인 MB236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오일 주입기를 통해 주입하기에 앞서 신유를 이용해 라인 세척을 진행합니다 벤츠 7단의 경우 드레인과 레벨링을 겸하는 홀을 통해 신유를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가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1차와 비교해 녹색을 제법 띄고 있네요. 다시 한번 심유를 주입합니다. 변속을 진행하고요. 3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밝은 녹색을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을주고요심유 주입이 끝났으면 변속을 진행 후 시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마지막으로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와셔를 교체한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정확히 4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C-100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3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부터 레벨링시 나온 오일입니다. 레벨링시 배추넬 오일이 현재 c 2 0 0에 남아있는 오일입니다 시온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이제 디퍼런셜 오일 교환입니다 기존 사용률을 드레인합니다 상태는 좋아보이진 않네요 드레인 플러그에 락킹 플로이드를 도포해 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라베놀 75W-85 LS로 해당 차량이 요구하는 MB-235.7을 정확히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락킹 플로이드를 도포한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C200에서 배출된 디퍼런로 오일입니다. 좌측은 신류, 우측은 기존 사용류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